나이가 젊거나, 나이가 늙거나, 그런 것들 라서 다섯 가지를 우리가 멸해야 된다. 첫째가 인연을, 인연을 끊어야 된다. 인연, 인연을 멸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인간의 인연이 뭐냐면, 나하고 맺고 있는 인연인데, 그 인연 중에서도 너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. 아, 자식을, 자식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든지, 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돈을 너무 이렇게 사랑한다든지, 명예를 너무 사랑한다든지, 그러한 욕심적인 어떠한 그 그렇게 그러한 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연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. 끊는다는 것보다도 이미 멸멸 멸시, 시켜야 된다.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재산을 정리해야겠다. 재산을 정리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부터 난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<웃음> 그 재산이라는 건꼭 현찰만 재산이 아니라 어디 여행 여행을 갈 때는 적어도 항상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유언 유언장을 쓰고 떠나야 되는 거거든 항상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 착각할지 즉 항상 우리 언젠가는 언, 언젠가는 우리가 방에다가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오지만 언젠가 그 신발 못 신고 나갈 날이 있던 거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가, 시간이 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유언장을 하나 써, 하나씩 써놔야 된다고 그런 마음은 갖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어.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. 누가, 누가 뭐라,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정리할 줄 알아요. 아까 명몸 자식을 왜 또, 한번또이야기하느면 우리 인간이 제일 끊지 못하는 게 자식이야. 자식이야. 나이가 먹어서도 자식이고.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냉철하게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는 마음. 그저 속된 말로 니네 식구하고만 잘 살면 은 내가 너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너너식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어떻게 했는데 자식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키워졌으면 어느 정도 됐다 하는 정도 자식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는 것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빚진 것이 없는가 내가 혹시 내가 채무관계가 없는가 내가 남한테 빚이 얼마 있다는 거죠 저는 단둘이만 아는 거라도 아는 거라가 이렇게 다 써놔야 돼 남의 가족들한테도 지금 내가 얼마 재산이 있다 하면은 내가 남한테 줄 것은 내가 얼마 있다. 이것은 내가 만약에 못 주면 뭐 내가 못 갚는다면 너희들한테꼭 갚아줘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걸 항상 마음을 먹고 그 자식에 대해서 인연을 그렸다 하면 나에게 내 채무에 대해서도 한번씩 다섯 번째 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?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멸해야 돼.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일날 매일 거울 앞에 보는 내 사진이 같이 내가 있는 내 얼굴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있거든. 그치 사실은 나하고 이제 이별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올 때는 항상 거울 앞에 쓴 모습을 내 모습을 항상 봤을 때, 야, 너 정말 참 모진 주인 만나서 너 고생 많구나. <웃음> 주인 잘못 만나도 고생 많구나. 그런 마음으로 한 번씩 갖다 세수할 때 면도할 때면서도 항상 할 때도 왜냐하면 언젠가는 자신과의 자신과의 정리할 시간이 있는 거 아니야.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과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주죠 왜냐면 내 이름이 만약에 내가 이름이 차길지이면 내 이름이 차길지니 내가 차길지는 아니잖아 내가 그러니까 가짜인 나와 이별할 수 있는 이별 준비를 해야 된다 가짜인 나와 그러니까, 그러니까 참 나는 참 나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그닥 깊이 깨달은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가 그러한 견성은 정말 견성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소견성 정도 할수 있다는 것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이게 내가 참다가 아니라는 것 정도 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그때 조그만 견성했다는 거 아닐까 감사합니다